자, 스탠디 베이스입니다. 어, 잘 지내고 계십니까? 제가 한가지 안내를 해야할게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지 벌써 6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간 영상을 이렇게 자주 올린 편은 아니었죠.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에 힘좀 실어보자 해서 자주 올리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유튜브에 멤버십이라는 기능이 생겼는데 저는 활성화가 안된거예요 여기에 이제 최소 자격 요건으로는 이렇게 가 있는데 1명 초과하죠. 파트너 가입되어 있죠. 한국은 제공지역이고 커뮤니티 탭도 있고 아동 유영상? 당연히 올린 적이 없고 부적격 동영상 당연히 없죠. 노딱이 아예 없는 채널이에요 저는. 그리고 약간 뭐안 지킨 게 있나요? 다 지켰죠. 근데 아니니까 말이 안 돼서 왜 이러나 해서 오늘 지원팀에 문의를 해봤어요. 근데 그 원인이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동영상이 다소 있어서 안된다는 거예요. 제가 뭐 저작권이 걸리는 영상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도 진짜 일부인데 뭔가 했더니 세상에 그... 그동안 나이트봇을 틀고 한 방송이 문제였어요 유튜브가 기본적으로 생방송들도 아카이브 형식으로 저장을 해두는데 전 이게 제 방송 일대기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전에 만든 그 영상에서 쓰인 엑셀 파일에도 이 생방송 링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시청자 여러분들과 추억도 공유할 겸이 방대한 양의 작업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뭐 멤버십을 위해선 지워야 한다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상담사님께서 노래 음소거 작업을 할 수가 있다고 이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 작업을 몇번 해봤어 써봐서 아는데 꽤 귀찮은 작업이에요 노래가 여러개가 있으면 하나하나 다 클릭을 해서 음소거를 해야하고 게다가 일괄도 안 돼가지고 유튜브가 그 작업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야해요 그리고 <웃음> 제가 지금까지 한 생방송 몇개인데요 아무튼 결론은 이제부터 이 생방송을 한달 뒤에 싹다지울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이 엑셀이랑 생방송 아카이브를 원래는 일부공개 내지는 멤버십이 된다면 그 멤버십 멤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니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저와 제 모더들이 만든 1년 반 동안의 피와 땀의 결과물들입니다. 한번 들어가서 봐주세요. 아 그리고 생방송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의 생방송은 그냥 그대로 삭제될 예정이에요. 그 대신 제가 이제 생방송을 따로 올리는 채널을 파두도록 할게요. 링크는 댓글이나 설명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짧은 안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스탠디 베이스였습니다.